여러분 <웃음> 우동철입니다. 제가 왜 오늘 또 카메라를 켰냐면 단 헬, 별홍이랑 두끼를 먹으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려고요. 애들은 길거리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일진 같습니다. 저기요, 길거리에서 화장하는 소감은 여, 어떠십니까? <웃음> 네, 뭐라고요? 벌었어요. 두끼 도착 맛있는 냄새 난다. 야, 근데 어잖아 이거 맛있어? 어, 예. 맛있어? 먹어볼까? 어, 왜 먹어보자? 한번 어, 왜 이거 해볼까? 해볼까? 해볼까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아 이거, 이거, 어, 이거 뭐야? 치즈야? 아, 치즈? 왜 이래? 아, 시즈왜 이래? 했어? 계란했어? 이짠아 계란했어 <웃음> 계란했어? 계란했어? 계란은? 야, 계란했어? 계란했어? <웃음> 계란했어? 계란? 뭐야? 뭐 먹어볼까? 야 이거 뭐야? 저것도 뭐야? 야 이것도 뭐야? 응 이거 뭐야? 이거 뭐임? 야, 이거 뭐야? 응. 아 이거 뭐냐고 야 이거 뭐야? 당면? 응. 당면이요? 아야 왜말 안해? 와 천재다 너 이거 뭐야?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키워리... 뭐야? 아 있잖아 이거 뭐야? 아 어, 물이 왜노래아 <웃음> 육수 이거 뭐야? 야, 이거, 이거 뭐야? 주스? 같이 가자 주스가 어디 있는데? 아나 이거 먹을게 사야지 이거 할... 주스 무료야? 얼음이네 얼음 안먹을거야 아니 아니 얼음 안먹을거야 카카오 그니까 감기 걸리지 야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 휴지 어딨어? 휴지 왜? 열렸어 한잔 재료 넣었어요 잘했어? <놀람> 아, 쟤는 육류도 흘려가지고 아파요 너무 하얀 거 아니야? 아닌데? 당면 이렇게 이생겨요 당면 지금 너무 귀아요 아닌가? <웃음> 중국 당면 친구. <웃음> 중국 당면 친구들 중국 당면 친구. <웃음> 같은데 뭔가 좀 다른데. 저손 씻고 왔어요 이 모자이크 소요나도 사진 찍어야겠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셋 어, 이거 썸네일 각? 썸네일 각?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한 명은 끄고 한 명은 해봐 제로 지금 친구들, 우리도 전화해보자. 음, 내 사람들, 우리도 전화해보자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끄고, 끄고, 끄고. 야, 네? 잠시만요. 아, 너무 쪽팔리는데 미안한데, 뜨글 잉어부터 살려야엄나 쪼글 오늘 두끼 성공할 것 같아요. 두 끼. 오늘 두끼 먹는다, 두 끼. <웃음> 한끼 말고 두 끼. <웃음> 벌써 한 끼를 다 먹었습니다. 야, 내가 편집해줄까? 하리 이쯤 썼어. 아니. 야, 이게 근데 이 맛있게 찍으려면 각도가 중요하거든? 그냥 먹자. 맞아. 썸네일 안해썸네 그냥 버렸 저희� m o r 니 w 아, 진는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춥짜 아, 는짜 아, 진짜. 먹으면 배가 더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 진짜. 진짜. 면 친구할 친구. 그 친구 이름을 모르. <웃음> <웃음> 중국 옆에 뭐냐? 몽골 그럼 얘는 중국 가면은 신동. 신첩. 신첩. 내 어. 네. <라는> 카메라 떨어뜨리면 안돼요 틀려요 아 <그치? 라는> 네, 솔직히 나 조금 배불러 먹게요 뭐 네, 솔직히 나 조금 배불러 지나부진 <라는> <라는> <라는> <라는> <라는> <라는> <라는> <라는> 뜨거워 뜨겁다 괜찮네 맛있지 넌데 <웃음> 음 얼굴 잘 비뻐야 들고 가면 안어요 음 공아, 어, 어? 난 유튜브에서 얼굴 밝힐 거야. 얼굴 밝힐 거야. 아니?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를 해야 되잖아. 아 배불러. 배안 불러? 바로 아, 쓸에 배불려지긴 한는데안 먹겠지. 여기 음. 치즈 너무 맛있겠다. 르다 나만 <웃음> 다 모르냐? 네가 돼지인 줄 거야. <뭐야. 웃음> 어제 저녁 안 먹었어? 응. 그 정도면 배고플 만해. 왜안 먹었어, 바보야? 나이제장손좀봐 <웃음> 왔는데. <웃음> 나 이제? 막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토마토 <톤을> 먹어. <웃음> 아, 이거 어 이거는 이거 두빼들 아, 네. 아, 네. 튀김을 왜다 많이 안먹어? 튀김에는 안먹어 살짝 가다가 두끼 식사 끝 이제 갈려고 합니다 7,900원이고요 갑시다 나왔습니다 사이소 갈 겁니다 아, 빨리 가야 된다고 어둡다고나 <웃음> 바보같아 음. 안 치고 찍었어 6시 17분 존나 어둡잖아 진짜. 근데 겨울이 네질래야 미쳤네 <웃음> 나 미쳤네 초록불 보고 갔는데 알았다 아, 초록불 보고 갔는데 난 초록불 보고 갔다네 알았습니다 내눈 아직 살아있거든 안 죽었거든 자. 지금 왜내 화면을 보고 있어요? 뭐야 홍보하는 거예요? 어이없네 장난. 음, 당신 편집은 할줄 알아요? 거짓말하지 말아요 프라이 까고 있네. 프라이야. <웃음> 프라이야. 프라이 까잖아요. 장난. 아야 로가 아니 꺼져. 미쳤니? 시 닥쳐. 야물이 아이노!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는 마치고요. 빠이빠이!